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미선 사모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에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첫 번째 사역이 나타난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조사역은 삼삼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날 안식일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면 일곱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가 볼때 창조를 하신 어, 일하심 거기에 대해서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삼으로 어, 나누어져 있다 제가 왜 삼삼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라 이야기하냐면 앞부분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는 또 같은 형식입니다 뭐가 같냐면 넷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는 좀 디테일한 것들, 이제 지구가 다뭐 어떤 생명체가 만들어지기에 완성이 다된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생명체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넷째 날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그럼 무엇이냐면 그래서 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어 세팅하는 그런 작업이죠. 보시면 첫째 날 무엇을 만드시냐면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 땅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공간을 지금 세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혹시 뭐 암송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어, 지구를 세팅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첫째 날, 빛이고, 둘째 날, 궁창이고, 셋째 날, 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빛을 창조하신 그러한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실 것은 이겁니다 성경은 항상 중요한 게 순서입니다 순서 어떤 순서를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원을 찾아가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구원하셨다 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도원을 갈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원을 갔을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언제부터요? 태초부터인 겁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게 빛이었다고 라 고백하지 않습니다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창조사역을 한게 빛인데 그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어서 24시간, 이 시간, 하루의 시간을 창조하신 날이 있었는데 그날이 바로 첫째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지 첫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가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별로 안 중요하다 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오늘날 사람들이 그냥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첫째 날이라는 그러한 시간적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 월요일 날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있 이미 있었어 시간이 이미 첫째 날이 있었어 그날 하나님이 일하셨어라고 되는 겁니다. 별 이야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순서의 바꿈으로 인해서 진화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무호성,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모든 말씀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요 아 이미 시간이 있었네, 이미 첫째 날이 있었네 그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사하고 시작하셨고 처음 창조사역을 시작하신 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하루 24시간이 생성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죠? 오늘 아침에 몇 시에 해가 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보내면 어 오늘 하루가 다 끝났어 회사에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하루가 끝났어 라는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하루는 정확하게 지구가 한 바퀴를 돌면 하루가 지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낮과 밤을 나누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고 그래서 첫째 날이었다. 첫째 날이 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 이 하루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1년은 이렇게 되죠. 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 됩니다. 네, 잘 아시죠? 네, 그냥 뭐 상식적인 과학입니다. 근데 과학적인 것과 또 우리가 시간적으로 도저히 계산할 수 없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일주일 단위입니다. 여러분 하루 단위는 그냥 지구가 한 바퀴를 돌면 돼요. 예, 네, 자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웃음> 네, 빈혈이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네. 태양을 또한 바퀴 돌면 어, 365일이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365일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도무지 어떠한 철학자나 어떠한 과학자도 왜 일주일 단위가 7일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걸 증명할 수가 없는데 그 근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7일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7일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하면 우리가 일주일을 10일로 하자 딱 떨어지게 우리가 보통 수학 10진법 쓰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딱 떨어지는 숫자거든요 그런데도 안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이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구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에도 14절에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 프라이팬을 만들고요. 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뭐 AI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만드그 것들을 우리도 하나님처럼 말로 만드나요 자로봇트 생겨! 해가지고 로봇트 생긴 게 아니죠 우리는 열심히 우리들의 손으로 만들어냅니다 한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과 같은 수준이 아니야 거기과 같은 맥락으로 모든 창조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띄엄띄엄 읽으면 이 빛이 태양인 줄 알아요 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태양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넷째 날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모든 날씨, 뭐 밤과 낮이 모든 것들이 넷째 날 시작됩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태양이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달입니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날이 되어서야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가장 처음 만들었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했을 때이 빛은 도대체 뭘까요? 이 빛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빛이 물론 오늘날 신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권위있는 신학자들의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양이 아니라 빛을 창조하셨다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고 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게 지금 중요한 거지 오늘날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이 빛이 우주 어디 뭔가에 있는 멀리 어딘가에 있는 태양보다 더 밝은 어떤 빛이다 또는 뭐 지구의 핵이다 어떠한 것도 증명할 수 없는 거기에 의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바로 빛의 주관자고 이 세상이 24시간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말을 했기 때문이고 내가 창조했기 때문이고 내가 바로 빛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 이 빛이 지금 무엇이냐 라는 것에, 것을 밝히는 데 의도가 없습니다 최초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체 만환경이 없습니다 지구가 둥글렀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라 말씀하셨을 때 이게 지금 태양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낮에 떠 있는 저게 정말로 태양인지 확신도 할수 없습니다 사실 14절 이후의 말씀을 들어야만 알수 있는 거지이 빛이 뭔지 이걸 증명하거나 과학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사유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최초의 여자였던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믿죠, 그를 네, 성경이 말했으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그걸 지으실 때, 또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지, 이것을 다 증명해내고, 이것이 맞냐, 아니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첫째 날 태양, 달, 별들 이거 창조하면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이 태양과 분리해서 이미 3일 전에 태양보다 더 빛의 근원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느냐 물론 첫 번째는 2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지구에 흑암의 깊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는요 어, 이때의 어,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 지금 최초독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많은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오직 섬기도록 모세가 계속해서 설교했고 유언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면서 해야 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가난안 땅에 들여보낸 그 하나님이 정말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이고 그분이 이온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만 돼요 이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섬길 수가 없을까요? 가난안 땅에 들어가면 각가지 신들이 다 있어요 어가난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농사를 짓잖아요 바알신 아세라 그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요 농사를 가장 잘 짓게 할수 있는 신을 섬기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신이 있습니까? 조상신도 있죠, 지역신도 있죠 부엌에 가면 주황신이 있고 마루에 가면 성황신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몰라요 아들 낳고 싶으면 제주도 가서 하루만 코 만져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신들이 굉장히 많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거짓 신들 말고 진짜 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짜 신이 있다는 라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상태가 온통 혼란스럽고 질사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한 것 중에 지금 우리가 낮에 보는 것처럼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있는데 이 밝게 비추는 빛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살았잖아요 400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문화와 그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국에 살면 한국에 맞춰 살고 거기에 흐름에 맞춰 살아갑니다 나의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이 다 회사 끝나면 소주에 삼겹살을 먹어요 그러면 나만 혼자 모든 지금 내 회사 동료가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는데 차장님 저는 오늘 파스타 땡겨요 저는 파스타 투고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 삼겹살 먹고 저는 파스타 먹을게요 예, 그러는 건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직접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후 4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집트에는 뭐가 있냐면 태양신이 있습니다. 라, 아툼, 호루스, 오시리스 전부 다 태초의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신들이 빛을 주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태양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건 이집트의 신 라, 아툼. 라는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은 매예요. 매 제가 사진을 준비 못 했는데 얼굴은 매처럼 생겼고 몸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매처럼 생긴 얼굴에 이렇게 동그랗게 띠가 있어요. 이 동그란 띠가 태양을 상징합니다. 라와 아툼은 이퀄이에요 같은 신입니다. 시대마다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호루스 같은 경우도 이 호루스는 나중에 그리스에 가면 아폴로입니다. 뭐 신들이 막 아, 그리스에 가면 이런 신들이 있고 막 그런 것 같지만 다 같은 신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을 보고 빛을 보면 뭘 생각했다고요? 이집트의 신들을 생각한 겁니다. 근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들었던, 이집트 사람들 섬겼던 그 거짓 신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엘로힘, 그 하나님이 이 빛의 근원이신 거야. 우리가 알아야 될건 바로 이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지실 때열 가지 재앙 중에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흑암이라는 재앙이 있어요. 왜 흑암이라는 재앙이 있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집트의 빛의 신들이 있, 있거든요. 이집트의 빛의 신들이 꼼짝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흑암을 주신 겁니다. 출혁업게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인데 출애굽기 10장 21절 이하 말씀을 보면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흑암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철수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 일을 할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는 라 것입니다 아, 어차피 빛이 없으니까 우리 누워 자자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빛이 있었다고 라 말하죠 여러분 이건 누가 할수 있는 겁니까? 빛의 주인만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어떤 빛이 여기 어떤 공간에 따로 있고 희미한 빛으로 또 애국사람들도 희미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 아니라는 거죠 빛은 희미한 빛만 있어도 어딘가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스라엘 진영만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은 그 빛의 혜택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지난 주에 저희 집에 전기가 나갔었어요. 우리 김남경 씨님도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전기가 나갔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랜턴을 집에 있는 모든 랜턴을 모아 오는 거였습니다. 이미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전기가 나간 경험을 몇번 했거든요, 저희가 가장 많이 오랫동안 나갔던 적이 4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2박 3일 나갔는데 전기가 나가니까 처음에 뭐, 뭐 추워지고 음식을 못하고 이러한 문제보다 당장 화장실에 가서 뭐 양치도 못하는 겁니다 네, 볼일을 못 봐요 꼼꼼해지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7호1기 1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빛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빛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떠한 의미냐면 지구가 원래는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 어떠한 것도 바라볼 수 없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빛을 창조하신 일이었다 희망의 빛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나와서 걸어갔는데 뒤에서 후미에서 아멜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쳤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애굽의 군사들이 계속 쫓아왔습니다 가난안 땅에 들어갔더니 자신들이 보기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민족같이 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아 여기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백성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바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생활 40년 했잖아요 전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신세대들이요 신세대들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농사짓는 법을 배웠을까요? 식뿌리는 법을 배웠을까요? 그냥 가난한 땅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순간 우리가 가장 절망을 느낄 때는 그러한 때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라 느낄 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어떻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여러분들이 일으킬 수 있습니까? 아픈 자녀를 안 아프게 할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한데 한 번에 부자가 되게 할수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지베리의 대학교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멀리에 있는 어떤 목사님부터 들었는데 체프를 통해서. 그런 일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아그 채플에 뭐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나 또는 그때 뭐 분위기가 아, 굉장히 뭐 뜨겁고 막 불을 짓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나보다라고 생각했어요.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채플이 다 끝난 상황이었어요. 예배가 완전히 다 끝나고 학생들이 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임하셨던 겁니다, 성령. 그래서 그 임재를 느끼고 사람들이 거기를 안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학생들은 요 채풀이 끝나면 빨리 채풀실을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수업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써든도 마찬가지, 침신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바로 수업시간이 있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사실 어떤 때는 채풀을 드리기가 싫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뛰어가서 채풀을 드려야 되고, 저희는 예배표까지 썼거든요, 침신대는. 예배표를 내서 그게 다 졸업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억지로 드려야 되는 거죠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뛰어가서 예배드리고 또 끝나자마자 또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도 못 먹는 겁니다 가서 3시간 또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체풀이 끝나고 학생들이 거기를 떠나지 않았다 왜안 떠났냐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고요했다고 그래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주십시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보면 항상 누군가가 막 부르 물론 기도가 쌓였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고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시고 또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냐면 그 태초부터 일하셨던 그 하나님 완전히 제쳐놓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번 일해보자 우리가 한번 이 병자 고쳐보자 우리가 한번 내 인생 한번 이끌어보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흑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 하나님이 기원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한 이 창세기는요 창세기의 제목이 기원입니다 기원. 베레시트, 제네시스 기원, 매력에 대하여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 이 힘과 이 능력, 이 해와 달, 천지의 만물이 어디에서 왔냐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기원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원을 자꾸만 잊어버리면 자꾸만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내 힘으로 내가 오늘 먹어야 할 양식 내가 벌 거고 내 힘으로 승진할 거고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울 거고 내 힘으로 교회를 부흥시킬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의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 제사 드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바알을 같이 섬겼습니다 세대를 거듭해가면서 바알은 분명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필요해 농사 지으려면 아세라도 필요해 여러분 오늘날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정말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만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나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하거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아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기대하고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 줄을 여러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빛의 구원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을 정복해서 싸움을 할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 때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전쟁하셨고 진 직접 선봉했으셨던 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끄셨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이 올라가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했어요 하나님이 지구의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을 보시고 이 지구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2절 말씀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선회하셨고이 지구를 보고 계셨어요 은혜스럽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이거 아는애스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만 보고 계시다면, 그냥 옆에만 계시기만 하다면 그건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운행만 한게 아니다. 지구를 보고 선회한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오늘 본 말씀은 빛을 창조하신 그런 것을 보여주죠. 둘째 날에는 뭘 창조하셨다고요? 궁청, 궁창,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이절 말씀을 처음 보면 땅이 혼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돈하고. 여러분, 지구 가운데 물만 있어가지고 온통 물천지예요. 물풍성처럼 물컹물컹합니다. 물은 어때요? 액체 상태잖아요.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규칙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물과 불을 나누셔서 대기권을 만드신 겁니다. 셋째 날에는 뭘 만드셨다고요? 땅을 만드셨어요. 2절 말씀에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라 말합니다 공허했다, MT, 비어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비어있었던 그 지구 가운데 하나님의 땅을 만드시고 뭘 해요? 11절 말씀에 풀과 심해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공허했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자녀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걸 뒤따라갔다고 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그 목사님이 자녀의 뒤를 왜 따라갔을까요? 자전거를 얼마나 잘 타나 보려고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네, 걱정되니까 그리고 여차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네, 여차하면 자기 자녀를 보호하려고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그냥 지구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 일하기 시작하세요 이 흑암을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빛이 있게 하세요 출연업계의이 흑암장을 보니까 흑암만 있으면 뭘할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도 전기가 나갔을 때 밤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다 잠들었죠. 저희 장모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아, 어, 너무 꼼꼼하니까 잠이 너무 잘와 시차 적응을 그때 하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음식도 먹을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는데 음식점들도 전기가 나갔더라고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졌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기원이세요 기원 아, 네, 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기원이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다른 어떤 것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해서 버리세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들의 어떤 지혜, 나의 똑똑함,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체력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세상의 어떠한 방법론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단 조금이라도 남아 있잖아요 이집트의 라, 아툼, 호루스, 오시리스 아세라, 바알, 마루둑, 마루둑도 메소포타미아의 빛의 신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사랑을 한 번에 두 가지를 할수 없어요 뭐 드라마에서는 나는 당신도 사랑하고 그 여자도 사랑해 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바람피는 사람은 다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조항치적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생의 말씀을 개정해서 묵상하는 동안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아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그 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모든 것의 근원이신 모든 것의 기원이신 그 하나님만 내가 예배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